나도향, 금음딸 나는 금음딸을 몹시 사랑한다. 금음딸은 너무도 유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개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조승딸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젊 모르는 처녀같은 달이지만 금음달은 세상에 가진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의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같은 달이지만 금음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조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만 금음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 한 등에 정든님 그리워 잠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 아니면 그 달을 보아주는 이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든 세상을 저주하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는 청성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승달 빛친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을 쳐다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만 금음달은 공중에서 번쩍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 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되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루마다 오줌 늘어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그음딸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면 그음딸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